먹을 때는 간장이나 먹는 거고 그냥 저는 그냥 찍어 먹는 거고 정해진 게 어딨어 그냥 먹 하면 되지 와 진짜 맛있다 이런 입에 다가득찬 그건 처음 먹어본다 진짜 가득찬 뭐라고 해야 그래? 되냐 <웃음> 나지먹 여기다 하나만 놔둘래야 멀어할지고난우리라고과 그래. 사과 사과, 사과. 음. 와.. 진짜 만들어 먹으면 이런 맛이 있구나.. 뭔가 보람된다.. 보람돼.. 내가 한건 없지만.. 찍먹 줘 보라니까.. 응. 후추! 음 氷요 <웃음> 근데 간을 했는데도 싱겁긴다하게 간을 하는 거예요? 이다 뭐라 그래서? a 라 c t i o n <목소리도> 아니야, 여기 있잖아. 찍어, 이두번 찍혀 있는 거고. 이건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같아. 자, 나, 나, 먹으러 먹으러 안 아, 이 찍어 먹을 찍혀 있는 거. 어 먹을 어이이이찍찍먹 거. 어 발라주지 말고, 그래? 누나랑 같이. 아니, 저기 있는데 소스 여기다 놔야지 엄마가 먹지. 그래, 엄마가 굽 그래. 그래 누나 여기 소스에다 찍어 먹으면 되잖아. 여기 소스에. 넌 어떻게, 어? 엄마보다 누나야.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찍어 먹어도 맛있잖아. 누나 이거 찍어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찍어 먹으면 또. 이게 다야? 다인데. 먹으면 되잖아 많다며 나 이렇게 두개 하면 맛있어 탕수 종자사이 돼야 지금 아빠의 비법 양념장 계란에다가 비벼 먹으면 맛있겠다 숙성제서더 맛있는데? 봐봐 탕수에 탕수육을... 구조금만 걸로는 내가 해볼까? 요. 많이 먹자 이걸 갖다 많이 먹게 되면은 이제 튀김옷 때문에 주이좀 아플 수도 있어 바삭바삭한 게 좋긴 좋지만은 이거는 튀김옷도 적당히 있으면서 안에 고기가 대부분이잖아 안 아파 순천안 아파 명아 응. 있어 아, 아, 그 그런 느낌 나는 거 그거 아기들 순살치킨 그런 느낌 그너겟 같은 거 그렇지 그 맛있는 농집도 고기가 탁탁잖아그런맛이잖아 야구 보면서 먹으니까 느낌이 이상하다 우리는 모자르는 거 같은데 여기 밑에 많이 있어요! 아쉽운것 같게 여기 밑에 많이 있어요! <웃음> 빨리 먹어! 생방송 중이야 빨리 먹어! 사람들이 이렇게 응. 너 밥도 먹 아빠는 중요한 안이야 아빠 손만 보여 먹을 때! 응. 우리 자리 신비줄이야 마지막 한개 됐어. 응, 음, 먹어. 빨리 먹어. 그 조금 찍어, 많이 찍어야지. 음. 겉밥 속촉을 좋아하면 이거를 먹어야 되고 약간 촉촉한 거 좋아하면 저거 찍먹은 그냥 파랑 같이 먹었잖아 두 먹은 밥 먹다가 좀 느끼하다 기름지다 그럴 때 이거 딱 같이 먹으면 그냥 파랑 딱 하나 이렇게 딱 넣으면 딱 맛있다 어우... 무서운데 라면 한 개씩 먹어야지 컵라면 먹을 사람 없어? 네! 먹을 거야? 놀고 이따 먹으면 되겠다 <웃음> 갑자기 비빔면 먹고 싶다 원래 이게 고기에 먹으면 비빔면이 땡기나봐. 응, 있 똑같이 이렇게 튀겨. 근데 이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과제에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튀길 수 있어. 그냥 튀김가루 가지고. 야, 이거, 그 조그만 거 있지. 고기를 뭐 튀겨. 튀긴 다음에 비빔면을 해. 그 비빔면 위에다 뿌려서 먹으면 돼. 다 먹었지? 와, 이것도 완전 <웃음> 아이 와, 제가 아깝게나 소스가 아깝다, 그렇지? 해야 되겠는데? <웃음> 카레요. <웃음> <웃음> 야채가 아까운 게 아니고 왜 탕수육을 먹을 때 이렇게 다 찍어서 먹어 소스만 좀 먹고 아예 안 먹어 대부분 사람들이 이 안에들은 야채도 맛있거든. 근데 이거 사과는 좀 나중에 넣어야 되는 것 같아. 아삭하면 좀 덜한데. 아삭 안 하는 맛으로 먹는데? 그냥 달콤한 맛으로 먹는다. 와, 소스도 완벽하다.